반갑습니다. 성공학, 의식 전문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대상, 주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떠올리게 되죠. 좋습니다. 그것을 돈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돈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게 되고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의 돈을 가져갔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즉,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렇게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월레스 워틀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부자어 되고 싶은 사람은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라 모든 돈이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게 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창조적 움직임까지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땅속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금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일 땅속의 금이 충분치 않다고 해도 생각하는 물질로 인해 당신에게 필요한 양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집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집 지을 좋은 땅들을 전부 독차지해 버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대기업들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온 세상의 불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도 버려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타인이 소유한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근본 물질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다음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하고 스며들어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공학과 의식 교육들을 온라인의 공간으로 옮겨오려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사실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고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죠 이 온라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녹여낼지에 대해서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는지를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온라인 방식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도와줄 사람이나 어떤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과정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수강했었던 어떤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고 온라인 세미나도 있는데요. 그 세미나들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단체 카톡방인데 거기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날립니다. 제가 온라인 과정을 런칭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굉장히 선뜻 나서서 저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을 해주시고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도움으로 제가 온라인 과정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어떤 결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어떤 연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까지 선물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식 관련된 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창조가 된다 그냥 만들어진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저는 어, 어떤 성공 법칙들과 그 다음에 시크릿 영웅 제켄베드 선생님이나 에스데이 스 선생님 그리고 레스터 랩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방법들을 실천해 가면서 의외로 이게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결론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기회에 의해서든 정보에 의해서든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사실상은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갖게 되는 것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학 의식 트레이너 김세용이었습니다.